네 안녕하세요 콩팡 여러분 헌터팡개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컨텐츠가 만나면 바로 바로 바로 세상에서 제일 큰 동해안 개불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많이 추배를 파시는 서해안 개불 그리고 서해안 개불보다 몸집이 무려 한 다섯 배에서 10배 정도 큰 동해안 개불이 있습니다. 자이 동해안 개불을 제가 직접 잡아서 먹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일단 개불 자체가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그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든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잠수부들이 직접 들어가서 에어건 같은 걸로 모래를 쥐 쏘면은 그 모래 속에서 나오는 거대한 로추가... 아니 아니... 개불이 나오는거예요 그게 바로 동해안개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근처에 있는 수산시장으로 가서 직접 산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수산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수산시장 가요. Let's 츠고 그 일단 사가지고 요리를 해서 맛이 없으면은 은혜 내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물치향 회센터로 왔습니다. 저희 집은 거의 한 5분 거리죠. 바로 가자, 은혜야. 할말 있어 할말자 여러분 그리고 개불을 고를 때 조금 주의할게 뭐냐면요 개불이 굉장히 야생에서 다양한 걸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색깔은 제각각인데 이 색깔이 하나로 통을 당해줬습니다 색깔이 얼룩진 개불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개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개불을 골라주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너 빨리 오라고 으이으 으이, 진짜 이씨 입장 자 여러분 이게 일반 괴불이겠네요 사장님 혹시 동해안 괴불은 없나요? 그것도 동해 거예요 근데 그큰 괴불 있잖아요 아 그건 동해 오 이것도 큽니다 여러분 오. 이거 이거 여기 서해 계불이고 여기 네. 동해 계불 크기 차이가 확실히 있다 차이가 많이 나요 혹시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긴 하죠 이게 물먹은 되게 크게 보고 모래 속에서 태 태워 놓는 거고 잠수부들이 감사합니다 좀만 돌다 올게요 야 이것도 다 서해 계불입니다 크기 보시면은 자요 정도 됩니다 아이고아이고배 타고 배영하고다 나도 배영 좀 하는데 뭐야 숭어 사이즈 봐라 야 베린내 간다 동양 계불 그때만큼 큰게 없는데 저거 저거가 왜 이렇게 크냐 저거 거의 제발한두개 되네요 여러분 무늬 오지입니다와 크기가 야 말도 안 되는데 팔뚝보다 커요 여러분 야 먹고 싶다 황문이니자 2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제발 여기 큰거 있어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 저쪽이 끝이거든요 제발 제발 제발 나와라 오이구야 고마 어이,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동양 개불입니다 크기 보세요 엄청나죠? 이야 이게 새 개불이고 지금 크기 보시면은 확실히 지금 굵기부터 달라요 이게 부르니까 이게 제거 사장님 개불 좀살려고요한 마리에 만 원이요? 네한 마리 만 원이요 이거 있겠습니다. 세 마리만 여기에 봐봐 주시겠어요? 살아서 가져가려고요 물 조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우 야 혹시 이거 한 마리만 해서 혹시 3만원 드리고 나머지 3만 원. 3만원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해안 대왕개불 3마리랑 서해안개불 요한마리 샀는데 요 서해안개불을 왜 샀냐면요. 이 회로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는지 한번 보러 갑니다. 왜냐면 이두 종류는 둘다 개불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맛비교를 살짝 해볼 건데 그 전에 자, 이 개불이 수심 깊이 내려가서 동해안개불을 잡는데 그래서 이 동해안개불이 바다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요 대왕개불을 근처 바다가러 가서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습니다 괜찮습니다 굴하여 끝까지 보세요 아다 제가 항상 해루지라는 장소로 왔는데 아 오늘 날씨 리린다 리려 라로 르르르르르 레 로로 여기다 한번 풀어놓고 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열어봐, 어려? 오, 야, 무지막지하다. 야, 이거 노타 걸린 거 아니겠지? 자, 여러분 뭐 굳이 세 마리까지 할 필요 없고, 큰놈 두 마리만 들고, 오, 야, 여러분 좀 무섭죠 보실 때. 근데 저는, 전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 여러분 좀 보면 무섭죠. 근데 저는 항상 화자질할때 보던 거라 죄송해요. 자, 한번 놀아봐. 자, 조금 지켜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멀리서 보면 고구마네, 리발렛기들아 지금 왼쪽에 있는 이렇게 살살 시동거기 시작했다. 모래 파고들면 어가저 이걸로 바로 팔 거예요. 손전삽 자, 얘는 지금 동그랗게 말았어요. 근데 이 고구마를 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럼 내가 괜히 왔잖아 나 가죽창아 지금 더운데 신고 야 너네 뭐 뒤졌니? 그러면은 모래를 한번 덮어볼까? 자 모래 덮었어요 야 얘는 조금 활발하다 자 앞에 라가리 뽕뽕뽕 하는 거 보이시죠? 얘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응했나 오 여여여여 무서워 라가리 벌리지마 려도 같아 려도 오 야, 야. 말하는 거 같다 우아음. 우아음. 우아음. 졸렴 자 아, 얘네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와웅와 버리는 거에 모래를 갖다 대야 되나? 자 볼게요 보였어요? 모래를 뺐습니다 오히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 두고 가볼게요. 한1분 정도만. 나도 불안하니까. 야 거기 두 마리 있어. 띵 띵. 야 멀리서 보니까 말똥성게 뒤진 것 같다. 야. 자 오늘 예상으로는 군소 더럽게 많은 겁니다. 군소 런텐츠안 하지 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데. 야 벌써 보였다. 내 발만 하네. 어이구야 너는 한2 k 로 되겠다. 어이구야. 어이구 손이 작아 보이네. 야 단풍 손이 아닌데. 우와 여러분 크게 보세요. 이야. 오야 브로피 꺼져 꺼져 꺼져. 이 군소가요. 컨텐츠가 끝나지가 않는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군소 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다다다다다 알이 하나 하나 다 만개에서 수억개까지 낳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라면 갖다가 절대 끓여먹거나 뭐, 해서 드시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되고 제대로 만지지 마세요 건식을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사로리발 야쫄짱기야너 뭐하니 자 가져가서 페페한테 줄까? 쫄짱기야 튀었네 빠르다 넌 아직도 말고 있냐? 야 너는 왜 혼자 굴러가고 있어 임마 자 여러분 그냥 가져갈게요 일로와 이단갑래게야 팡팡팡 야너 이거 봐라 너 여기 살 터졌다 살이 너무 쪄가지고 오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차피 뒤집거야 자 여러분 이렇서대왕개불를잡아 안에 사 왔습니다 <목소리> 오요요요요요 오, 이게 여러분 전부다 점이칠 이에요 지금 물총은 아직 안쏜것 같은데 아 이렇게 쭉 쏘면 오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야 러븐의 집이야야야야야 야 이거 세수해 되겠다 이판치댁끼야 여러분 일반 개불도 물을 많이 속이나하데 지금 얘는 미친듯 이 쏘고 있네 이 몸에 안에 있는 물다 쏘면 솔직히 말해서 상만이나 샤워시킬 수 있거든요 자그 근데 오늘 이 대왕개불로 아직 뭘 할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오늘 이 대왕개불로 한네가지 정도의 요리를 해먹을 생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로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불을 삼겹살이랑 같이 보면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개불 삼겹살 할 거고 중간중간 추임새로 물 쏘지 마라 세번째로는 토치로 지져가지고 개불 토치구이를 먹을거고 마지막 네번째로는 한번도 먹어보지 못해도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없었던 개불4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요 아까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 요렇게 됐어요 뭔가 귀엽죠? 그냥 고구마 같은데 야, 야, 야, 물 쏘지 말라고. 그리고 신기하게 여러분, 저는 이 개불이 양쪽으로 물을 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라가리인가봐요. 요 라가리로만 물을 계속 쏘고 있고, 여기는 뭐가 발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모양새가, 개 싫다. 손질하기 전에 얘네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들고 있으면은, 얘네가 요쪽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리스트 운동을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오줌만 싸네 여러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로 한번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어 뒤지려가자 물 쏘지마 아, 아니 마음껏 싸 마지막 물총이니까 찧~~~~~ 자 여러분 개무 손질할때는 제가 혼자 카메라로 안하고 은혜가 도와줄겁니다 제가 교육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박수 두번치면 들어올거예요 아주 교육이 잘됐군 일단 칼을 골라 볼 건데 잘 드는 칼로 해야 됩니다. 얘들이 새가보다 질기기 때문에 가장와 진짜 크다 근데. 와 <다와> 진짜 너무 그물 하는 거 봐봐. 오마, 물오씨오 좀... <웃음> 시작하는 오, 거야? 하지마 하아마아아 하지마 이건 아니지 이건 장난이 좀 심했지 자, 여러분 개불 손질할게요 아직도 얼굴에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이제 라가리 벌려 그냥 자, 여러분 이 개불 손질은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오물좀 이야 <웃음> 자이 개불 손질은 양 꼬다리만 탁탁 자르고 가운데 싹 자른 다음에 씻으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 자를 때 여러분 비호감일 겁니다 카메라 조금 뒤로 멀리 갈래? 자 자를게 아우. <웃음> 자, 여러분 피 아니에요 야, 너무 멀리 갔어, 일로와! 여러분, 이게 피가 아니라 얘는 액체입니다. 그냥 색깔이 이럴 뿐이에요. 절대 피 아니에요. 쫙 이렇게 빼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안에 내장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버려요. 어머니네. 괜찮아요, 나중에 맞아도 <웃음> 돼. 어니 죄송해요. 은혜 간 거예요, 어머니. 여기 뒤에 꼬다리. 여기도 살짝 날려줍니다. 싹!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딱 이거 미끌거려서 힘들잖아요. 요런 거는 있어봐. 우선 물을 뿌려. 여기 씻어도 돼? 안 되지! 야, 안 되지, 알지? 자, 여러분, 요걸 딱튼 다음에. 왜 꼬다리에 딱 힘줘서 싹날요 자, 그거를. 이이이이이 <웃음> 진짜 응. 응. 응. 아 미안 미안 미안 자 그리고 요 가운데를 잘라 주면 됩니다. 라삭 라삭 라삭. 라삭꼬르왜보고어 <웃음> <웃어? 모질러> <웃음> 라삭 라삭. 라르 아 진짜 짜증나 <웃음> 자 이렇게 벌려주면은 요거를 또한번더 씻으면 여기다 돼요 여기다 넣어놔 여기다가? 어, 어. <웃음> 여기다가? 말 처음 배우냐? 자 여기서 더러운 거 있죠? 쫙 빼주면 됩니다 근데 얘네 약간 쇠냄새 나지 않아? 얘네 손질하면서 음. 자 여러분 이 쇠냄새가 나는게 뭐냐면요 얘들 안에 세모글로빈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피야 피예요 자 그래서 일단 찬물에다가 넣어놓고 나머지 에들 가자 어우 크다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물총 싸우면서 졌어 하지마 나 진짜 이혼 땡큐 <웃음> 자, 얘도 조심히 oh, yeah. 저거 터지 안 터졌네 아이구 아, 어. 방구 퐁 터진거 찍었어? 찍었어? 아니 월급 감면이야 찍었으면 올려줘? 아니지 감면이야 자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손질됐으면요 드랍 터 개불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삐죽삐죽한 거 보이시죠? 이게 개불 입에 있는 거거든요 개불 손질하실 때 요거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요거 굉장히 따가워가지고 잘못 찔려서 피라도 납니다 바로 비브리오 패혈증 아이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서해안 개불, 조그만 거 있죠? 얘도 똑같이, 어우. 그냥 개불은 다 이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김데렐라는미끄리를 씻고요. 오오오. 깨끗하게 씻었어? 손 어쩌라고, 꽉꽉 씻어. 자, 여러분, <웃음> 저는 들어가서 커피 좀 마시고 있을게요. 야, 야, 야. 안, 아, 아, 안 무서우니까 하고, 하고, 하고 와. 난 뒤졌다. 하지마, 오지마.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건 못 참치 넌 뒤졌다 <웃음> 네, 여러분 개불한테 쳐맞고은혜를 사올 것 같아서 은혜 그냥 보내고 삼각대 끼고 그냥 카메라 고정시켰어요 자 여러분 이렇서 대왕개불 3마리랑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법규 아니에요 일반 개불 한 마리 총 4마리를 전부 다 손질을 했는데 사실 이 개불을 회로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이 대왕개불 회랑 이 서양개불 회랑 어떤 게더 맛있고 두 개의 맛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이 서양개불을 구매를 한 겁니다 사실 구매가 아니라 요거는 러비스다 자 여러분 근데 요대왕개불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포로 갈 건데 이포는 적어도 한 30시간 정도는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러머의 집에서 못하고 따로 집으로 가져가서 건조시킨 다음에 추비다이나팔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회직하고이 삼겹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레츠 고 드랍터 개불 자 얘네가 아직 신경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움켜놓는 건데 절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지금 살아있는 거면 저도 무서워서 못 먹어요 동해안 개불 있죠 요 정도만 라삭 사무라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지금 바로 회로 썰어서 맛 비교해볼게요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동해안 개불도 라상 레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서해안 개불 동해안 개불이에요 두개 보시면은 색깔이 완전 다르죠 얘는 약간 핑크색이고 얘는 약간 더러운 색깔 자 그래서 요 서해안 개불 먼저 한번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꼬독꼬독 맛있고, 약간 단맛이 나는 개불이요. 에 어우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자, 다음은 동양개불인데, 한 번만 씻어볼게요. 계속 약간 핏물이 섞이네. 자, 여러분, 씻었습니다. 자, 파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이, 어, 어, 이게 약간, 아, 이게. 에, 에, 아 잠거 뭐야? 저거 토 먹고 뭐뭐 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뭐 뭐? 에이, 잠깐만, 잠깐만, 에이, 아! <놀람> 와, 여러분 저 평소에 그냥 개불 먹거든요. 눈물 멧친 거 보세요. 제가 근데 왜 구역질이 냐면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해양 개불을 제대로 빠빠 씻고 내장도 싹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비릿하고 쇠 맛이 나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코피 맛. 그냥 일반 제 코피 라스 먹는 그쇠 맛보다 훨씬 더 심한 쇠 맛이 나가지고, 어, 지금 아직도. 이바데 있는데? 쿨라 <웃음> 여러분 그렇게 개불의 쓰임맛이 나도 개불이 굉장히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주로 드셨을 때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다고 하면 <웃음> 근데 정신적으로는 안좋아요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우 어찌로 비혈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희 방금 미꾸리 내려간 거 맥이었다 맥이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인 마지막 효능이 뭐냐 바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많이 초배를 해야 돼요 곧살 뺄게요 여러분 살 빼라고 그만하세요 동양개불 되도록이면 횟집에서 썰어주는 거 말고는 그냥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조리한다 레츠 고아 레츠 고 오늘 밤세 번째다 버려 자요 녀석들은 삼겹살 먼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랑 같이 돼지를 가자 라임 롯된다 너는 잠깐 대기 펀치 자 그럼 삼겹살을 일반 삼겹살랑 개불리랑고모도 맛있긴 하 텐데 전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레페 삼겹살 던져버려 어우 자루라이페 오오 여러분 원래 굉장히 허름한 옛날 시 번호였는데 요 린나이꺼로 어, 바꿨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uç? 부탁한 니 어쩌라고 리벌 나락을 나락을 나락을 뒤져 뒤져 니팀 뒤져 뒤져 뒤져 빠져 빠져 빠져 데카로스바이스 파이어 오 원래 항상 파이어 두번 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되네 요좀 <웃음> 서운하네 여러분 이렇도 후라이페이 가지만 아주 제소지에 터져버려서 헤루질로 잡고 싶었는데 절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야시장 가서 오랜만에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아마 재수 없는 거는 제가 아닌 개불도 아닌 잡는 거를 보고 싶었던 곰팡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입장 <웃음> 잘 가요 어, 개불을 먼저 넣는 이유가, 개불이 더 늦게 익을 것 같아서, 개불을 먼저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기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삼겹살 기름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웍, 웍, 웍, 웍.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익어가는 동안에 이렇게만 되면 맛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후추 뚜껑 열어. 후추를 조금 많이 뿌려줍니다. 뚜껑 닫아. 그리고 잠시. 아, 자, 그리고 이번엔 통후추 열어. 가라가라가라. 가라, 가라. 자,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세마리, 어, 로즈마리. 워워워톤 오픈 벨로 화이레이기야럽시 부워버려 와우 와자 여러분 이렇게 갭을 삼는 사람 완성됐고 여기 잠깐 대기하고 가스 총 도킹 돌려 열어 테스트 파이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은혜랑 화해하려고 은혜 좀 부를게요 은혜야 나너용 용서할게 내가 참는다 내가 어른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대왕 갭을 한 마리를 통째로 여기 위에 올립니다 파이어 오오 오, 겉에 껍질이 겉에 타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 단숙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타닥기 느낌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은혜야 하이실종 패션 어때? 개룩같아자 <웃음> 그리고 반대편도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리글 리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불 직화구이와 개불 대패삼겹살구이가완성됐는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비주얼은 약간 가지랑 섞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먼저 대패삼겹살 요거 뭐 말할 것도 저도 신선한 테사 샀기 때문에 린성그 자체 거예요자 바로 먹어요 초배르 음 음... 롯데 아니 그걸 왜 먹어? 먹고 싶어서 자, 여러분 개불입니다 개불 삼각살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음! 아까 내가 회로 먹었었거든? 응. 토했어 왜? 너무 쇠맛이 많이 나서 내가 잘안 닦았나 너가? 응 이유. 이게 어떤 맛이냐면 쇠맛 이런 거는 전혀 안 나고 가지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가지도 굉장히 호불호가 심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가지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왜냐면 삼겹살 기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밍밍한 게 흠이에요 자 그래서 요 소금에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훨씬 낫다 자 그러면은 삼겹살 하나 삐고 두개더 얹히고 자 요거 있죠 자 요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삼겹살 개불말이 기름이 뚝뚝 떨어진 거 봐라 오, 개불 대가리 콕콕 찍고 남겹살 롬통 촉촉 찍어서 성인편 걸요 말이 심하지 않니어너 되게 남들처럼 얘기하지 마 성인하게 그쪽글그적글적같은 초배르 맛있다 겉에 어? 삼겹살 끝나면 맛이 없을까 아니 이거 삼겹살 맛이 끝났거든 너무 맛있어 응 어? 응. 너 차려야. 난 개불회가 더 좋은데. 너 아까 개불회 먹었으면 진짜 내뺨한 여섯 대를 할 수. 주베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내가 싫어하는 맛이야. 순대 으. 얘네 <웃음> 여러분은혜가 돼지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상하게 동중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자, 그래 <웃음> 자,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는 뭐 패스. 자, 여러분 이 직화 고구마 한번 먹어 볼게요. 소금에 딱 찍어 가지고. 캔도 막피 같은 거 나오는데. <웃음> 아, 아 이거 진짜 반숙이다. 반숙. <웃음> 아 이거 쇠 만나겠는데. 자, 여러분 개불 반숙 바로 한번 먹어 볼게요. 초베르 응. <웃음> 으. 음. 으. <웃음> <웃음> 이제뭐 나왔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아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봐 거울 가면 더 토할 거를 와이프가 안, 안 되는 말 아니야? 아나 <목소리> 어, 토할 <도할> 거든 <목소리> <목소리> 너는 왜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토치로 구웠을 때이 겉이 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굉장히 바삭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겉바속겉촉촉그 해모글로빈 맛 있죠? 그게 계속 나네 한 번만 아 싫어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아 싫어 한번, 한번,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제발 싫어, 제발 사람들 원할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오히려 넌더 좋아할 수도 있어 조금만 먹어봐 앞니빨로만 조금만 <웃음> <웃음> 좀뜯어 씹어봐 그거만 <웃음> <웃음> 먹어봐 오히려 넌 괜찮지 아까 그거보다 응 그지? 오징어 같아 바다 맛이 그거봐 괜찮잖아 바다 맛이라니까 그쇠 맛이라니까 근데 난그쇠 맛이 싫은 거고 <웃음> 개 어이없네 너 진짜 맛있어? 한건도 오러자 <웃음> <웃음> 여러분, 저거는 일반 개불회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 먹으면 좀 괜찮은 맛이에요 자그러면은이남 네, <웃음> <가서 찍어줘>.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기 집으로 들고가서 분불포로말려분 여러분, 여해볼여요 가자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으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웃음> 상처 받아가지고 상처 좀 아물고 하자 자 여러분 이개불을 열어 자이 건수기에 넣고 약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돼지 껍데기 같아요 그치 자 이렇게 두고 라가리 봉쇄하고 일단 14시간 써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우 이게 뭐야 김이야? 지금 마르긴 말랐는데 완전 바싹하게 마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한 5시간 정도만 더 해볼게요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9시간 동안 건조시킨 개불포가 완성됐습니다 와 냄새 한번 타볼게요 약간 비릿하면서도 고소하면서 로카트 냄새가 나는데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쪽이 아직 광택이 반짝반짝해요 딱 찍으면요 손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여기는 완전히 지금 말랐거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반을 자른 다음에 이쪽만 좀 구워가지고 따로 먹어볼게요 라삭 육포처럼 뜯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안되는데? 자 이렇게 뜯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이게 어떤 식감이냐면 보여 드릴게요 저런 운 모자이크 털을 해줘요 에, 에. 이게 어떤 맛이냐면 엄청 진한 매생이 있죠 매생이를 굳혀 놓은 거를 라가레로 지금 풀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바다 내음이 엄청나게 나고 그 개불의 쇠맛이죠 그것도 살짝 살짝씩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표현력은 저보다 은혜가 훨씬 좋아가지고요 은혜한테 한번 매겨 보도록 할게요 너 개불 아까 센거 좋아했잖아 아니 안 좋아 아니 살짝만 아니, 진짜 살짝만 라살 아, 이거 먹어 요 이거 초베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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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냄새나 뭐? 야입냄새야 어. 무슨 냄새야후끝 무슨 냄새야니 네 입냄새 대부 상관없이? 어이래야야야 <목소리>